안녕하세요 코리나시아 t v 입니다 불교가 생활화된 나라를 손꼽히는 태국에서 최근 미혼 남녀가 길거리에서 대화를 할시 체포가 되는 등 이슬람 율법이 적용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산 반건조 곶감이 버젓이 태국에 수입돼 판매되고 있어 태국 소비자단체에 격렬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KB국민카드가 국내 여신 전문금융회사 최초로 태국시장에 진출했습니다. 오늘도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전사고로 아직도 방사능 노출이 계속되고 있는 후쿠시마에서 생산된 감으로 만든 반건조 곡감이 태국에 수입되어 판매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 일본의 지역 언론사 후쿠시마 민보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본 전국노동조합 후쿠시마 현이 수출하는 것으로 태국에 30kg가 수출되어 일본식품 등을 판매하고 있는 돈돈돈키에서 2월 말까지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원산지 증명 법규가 없는 태국에서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물건이 어느 나라의 어느 지역 제품인지 모르기 때문에 방사능 누출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의 식품을 그대로 섭취할 수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원전 폭발 이후 태국에는 많은 후쿠시마산 제품이 수입되었는데요. 2011년 3월 후쿠시마산 원전이 폭발한 지 불과 1년 반 정도 지난 2012년 12월에 쿠쿠시마산 복숭아가 태국에 수입되어 현지 백화점에서 판매되었습니다. 그 다음해인 2013년에는 1.9톤 2014년에는 2.0톤 2015년에는 1.3톤 그리고 2016년에는 15배로 늘어난 20톤 2018년에는 30톤 2019년에는 사상 최대인 100톤 가까이 태국에 수입이 되어 백화점에서 국적불명으로 판매되기까지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중 2018년 3월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까지 태국에 수입될 뻔했습니다. 일본협회는 태국에 후쿠시마산 광어 등을 수입해 홍보 행사를 개최하여 홍보를 실시한 후 현지 일본 식당 10곳에서 20곳에 이것을 제공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에 태국소비자단체, 태국소비자재단 등이 안전성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며 극구 반대하고 나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태국 내 수입은 중지된 바 있습니다. 당시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해외 수출 시도는 동일본 대지진 이후 태국이 처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일본의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이 이렇다 할 제재 없이 버젓이 태국에 수출되고 있었다는 것은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태국과 일본 간의 두텁고도 긴밀한 경제적 관계를 감안하더라도 말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태국에서도 원산지 표기제도의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KB금융그룹의 주력계열사인 국민카드가 지난해 4월 지분인수계약을 맺은 태국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지분인수를 완료하고 국내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 최초로 태국시장 진출에 성공하였습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2월 1일 서울과 태국방콕을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연결해 태국의 여신전문금융회사 제이핀테크의 지분 인수 계약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국내 금융그룹 최초로 태국 시장 진출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KB 금융그룹은 기존 해외 진출국인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라오스에 더해 태국까지 보폭을 넓혀가며 신남방지역에서의 영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2011년 설립된 제이핀테크는 2020년말 기준 총자산, 1,392억원, 단기순이익 39억원을 기록한 중견 여신전문금융회사입니다. 총인수대금은 6억 5천만 바트 한화로 약 240억원입니다. 태국내 휴대전화 유통과 채권추심 1위 업체를 계열사로 보유한 제이마트그룹의 금융자회사로 개인신용대출, 자동차대출등 대출사업과 신용카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이마트그룹의 자회사인 제이마트 모바일이 보유한 휴대폰 유통채널 등 태국 전역에 400여개의 지점을 전속시장으로 활용해 독점적인 금융서비스 판매가 가능합니다. KB국민카드와 J마트그룹이 각각 50%씩 지분 참여하며 경영권은 J핀테크의 의결권 지분 50.99%를 보유한 KB국민카드가 가지게 됩니다. KB국민카드는 상품, 디지털, 정보기술, 리스크관리 등 핵심 금융역량을 지속적으로 현지에 이식하고 제이마트그룹이 가진 전속시장 등 고객기반과 태국내 사업노하우 등을 결합해 중장기적으로 이 회사를 태국내 최상위권 여신전문금융회사로 도약시킬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진출 초기 우량자산 중심의 포트폴리오 재편, 차입비용 절감 노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기반을 다지고 영업인프라 강화, 영업채널 다각화와 확대 등 효율적인 영업체계 구축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현지 고객에게 최적화된 신상품과 다양한 디지털 기반 서비스를 선보이고 자체 신용평가 모델 개발을 통해 리스크 관리 역량과 자산건전성 재고를 도모할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IT 시스템 구축에 해외시장 진출 경험을 더해 향후 카드사업 진출을 추진하는 등 사업 영역과 수익 다각화에도 매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번 인수는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국내은행과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규인허가 또는 인수합병 등을 통해 태국 소비자 금융시장에 진출하는 첫 사례입니다. 지난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당시 태국에 진출해 있던 한국금융기관들이 태국 정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대거 철수하면서 사실상 태국 정부는 그 이후 한국금융사의 태국 진출을 제한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카드의 이번 태국 진출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2020년 9월 한국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태국중앙은행과 금융감독모델과 운영체계, 혁신금융서비스 규제 등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기술을 지원하는 등 금융정책감독부문에서 포괄적으로 협력하기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태국중앙은행과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이번에는 KB국민카드의 태국 진출을 순조롭게 이끌 수 있었던 것입니다. 향후 KB국민카드는 지분인수 완료 후 태국상무부 등록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회사명을 KBJ캐피탈로 변경해 본격적인 영업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KB국민카드는 2018년 캄보디아 KB대한특수은행과 2020년 인도네시아의 KB 파이낸셜 멀티파이낸스에 이은 세 번째 해외 자회사를 태국에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KB 국민카드 관계자는 이번 태국 여신 전문 금융회사 인수로 KB 국민카드는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등 다섯 개 동남아시아 국가의 수익 다각화를 위한 토대가 될 현지 법인 4개와 대표 사무소 1개의 해외 영업 인프라를 보유하게 됐다며 이번 태국 진출이 KB 금융그룹의 다른 계열사들의 태국시장 진출을 위한 마중물 역할과 함께 1997년 아시아금융위기 이후 어렵기만 했던 한국금융회사들이 태국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될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KB국민카드의 태국진출이 계기가 되어 앞으로 태국에서도 한국 브랜드의 신용카드가 유통이 되고 한국체인의 은행들이 생겨나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저희 코리나시아티비에서 준비한 태국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요 며칠 동안 한국은 날씨가 다소 포근해져 점점 봄이 다가오는 듯한 느낌입니다. 곧설유휴도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주도 건강하고 즐거운 한주 보내시고 행복한 설 명절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